자, 구글 플레이에서 스노어 랩을 받아야 됩니다. 어, 어떻게 받냐면요. 간단합니다. 스노어까지만 해도 스노어 랩이 탁 뜨죠. 요걸 클릭. 그 다음에 설치. 짜잔. 이제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엄청 빠르군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계속. 활성화 계속. 허용 계속 계속 시작 이렇게 하면은 오직 만원 이렇게 써 있죠 한 번만 결제하면 평생 코골이에 대해서 수면 모니터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몇번 써보시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수면 시작 20분 후에 녹음이 되는 겁니다 바로 녹음하는 것부터 한시간 반, 90분까지 녹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20분 정도면 은 잠이 대부분 들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시작할 때는 이것만 하고 반드시 충전이 많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충전이 얼마 안 됐으면 이거 꼭 충전기를 연결해서 최대한 가까이 놓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하고 이렇게 된 20분 후에 녹음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짠! 하면은 멈춥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보려면 이걸 탭하면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특히 여러분께서는 많이들 이 코골이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특무호 같은 거는 넘어가 버리니까 그걸로써 어떤 그 진단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이거는 소리를 들어서 이 소리가 어떤 패턴 또는 기도 상태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만 쓸수 있습니다. 보통 이걸 자주 쓰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 화면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스노우 랩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자야겠다 시작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너무 쉽습니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됐습니다 하면은 이렇게군요 화살표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쓱 꺼지면서 그 동안에 녹음됐던 게 촤악 정리가 돼서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가 이번 달에 많이 있죠? 네, 저는 제가 거의 매일 이렇게 합니다.